그 때문에 잠 강남을 간단다 강남역에 새로 리뉴얼된 카카오 프렌즈샵에 들렸다잘어 이번에 노티드 누나가 콜라보를 했다고 해서 왔단다 초록 방아 컨셉이란다 여름 여름이란다 너무 덥지 않니? 어, 카카오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3층에 있네 나 춘식이 좋아하지도 않지만 사진 찍어야 되겠다 아, 노티드 카페는 3층에 있단다 요즘 인기 폭발하는 줄 서서 먹는 돈녀 노티드가 강남 카카오 프렌즈 샵 3층에 오픈을 했단다 저 핑크 라이언은 생일 축하 노래도 불러준단다 콜라보 굿즈들도 몇몇 가지 나와서 판매를 하고 있단다 참 귀여운 뽀짝하게 잘 해놓았단다 귀여운 케이크들도 있단다 다양한 디저트들도 많이 있단다 단 콘치즈 크로플 그래요? 3개 이상부터 포장시 귀여운 박스에다가 해준단다 도넛들이 나왔단다 박스 디테일이 정말이지 너무 귀엽단다 이것 봐 그래 요건 노티드 콜드브루란다 이제 커피 앤 도넛은 노티드가 되어버렸단다 요거 요거 증멜 요식이다 아, 안에서 이 들어있네? 2층도 픽업전으로 싹 바뀌었단다 미리 q r 로 주문하고 대기했다가 물건만 고른 느낌? 가을에 나올 우와. 컨셉을 미리 만나볼 수 있었단다 커밍순이야 미니 영화관인가 어머. 보다 메존 키친회 아니야? 그 라인인데? 어저 귀엽다 야 어와 이런 거 어떻게 만들어 어떻게 만게 돈으로 만들지? 꽤 귀여워 보인다 이젠 엄마 엄마 미니 냉장고다 이거 정말 탐난다 살균도 된다고 한다 단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고 귀엽단다 꽃밭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꽃다발을 만들어서 선물하는 건가봐 각인도에서 꽃다발을 만들어 선물할 수 있는 코너란다 1층에도 노티드 콜라보 아이들이 있다 이거 여기를 눌러보래. 누르면 노래를 해준진데를 불면 노래 놀이 진단다이레이가 인기가 많나 보다 놀이 이귀엽데놀니요 에블렛 이 레진데. 레진데. 나야. 레진데. 이 레진데. 놀이 이 그래서 뭐예요 장난에서 봤던 빙스를 언박싱 하기 전에 디즈니 코리아에서 이렇게 또 선물을 실렌치오 <웃음> <웃음> <웃음> 브루노 이 이벤트 해가지고 2등 받은 거예요 짠 뭐? <웃음> 그런 건데 이게 뭐야? 해서 쓸데없는 거 저도 저도 우와 이거 완전 포스터인데? 이거 명 있네 근데 이거 왜 이래? 원래 아, 옮겨 지리 다음은 나예요 짠 어? 뭐야 수영 모자야? <웃음> 아하 를 기획할 때 키돌트랑 겨, 겨냥한 약간 그런 걸좀 했으면 좋겠다. 조카가 그니까. 그거잖아. 바다니까 바다의 컨셉으로 했네. 다음. 어머. 짠! 선블러야? 어, 오! 시꺼먼지 로르다까 왜 색깔 이걸로 했을까? 검은색으로? 이 에메랄드 색깔로 하지. 아, 우 야. 야 냉정히 해야 돼. 무조건 디즈니라고 똥꼽 빨어 건강한 팬이 돼야지. 무조건 그냥 좋다고 해볼레서해레 해가지고 그냥. 아니? 어 마지막이야. 뭔데 이건 숯짜리인가? 네? 어머. 어우 냄새. 주루카. <웃음> 마지막. 네 이거 때문에 참아준다 진짜. 짠. <웃음> 노보텔 강남 2인 식사권. 어. 피페. 하나 때문에 내가 진짜 <,oscope> 공짜로 줬는데 공짜긴 네가 그 뒤집어지게 그 주문 외워가면서 그 바닷속에 빠지고 막그 난리를 쳐가지고 어그 노고를 준 거지 어내 영상도 Sa 같이 넣어드려 그래. 그래 그 루카 보고 싶어 짠텐바이텐에 노아 스토리 샵 있는 거 아시죠 들어가시면 과연 이 제품이 있을지 없을지 없잖아 으씨 처음이야! 태어나서 카카오 굿즈는 이게 처음이다. 빙수기! 빙수염! 카카오 싫어하는데 왜 샀죠? 빙수기가 다 그지같이 생겼더라고 보니까. 따로 샀게? 어. 음. 디즈니 이런 것도 있었는데 너무 비싸. 아, 그 빙수뭐 얼마나 먹는다고. 하나, 둘, 셋! 오! <웃음> 이거를 오 얼음을 어디다 넣어? 대가리일까? 아 기다려봐! 네. 이거 얼음통이 두 개나 있어? 얼음통 두 개나 있어야지! 그럼 하나 먹으면 언제 또 얼고 얼리고 자빠졌니? 이걸 어디다 넣는 건데? 여기다 넣겠지? 기다려봐! 이것 좀 하고 자 하나하나 설명을 해줘야 될거 아니야! <웃음> 자, 너무 귀여워! 이렇게. 라이언! 새끼야! 옆모습! 뒷모습 이렇게 꼬랑지가 꼬리가 있어! 고무패킹을 음. 음. 음. 해놨고 옆모습! 또 다시 옆모습! 가벼운 느낌이 아니야? 쌈마의 느낌이 아니야?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생활이 음. 돌아가! 천천히! 오! 어. 우리 라이언 새끼 뭐가지래 칼날이 <웃음> 이렇게 있어! 얘는? 얘는 얼음을 여기 물에 갖고 얼리면. 크기가 딱 맞으니까. 맞아, 크기야. 아. 근데 그냥 각 얼음을 해도 되는 거지. 각 얼음도 되겠지. 아닐까? 어. <웃음> 준비해보겠습니다. 짠! 밥빙수 종류들이에요, 여러분. 봤죠? 재료들 을보세요 여러분. 후르츠 링도 갖고 갖고, 여러분. 딸기잼. This is 빙수바. And 후르츠 칵테일. As Oreo and lollipop. h e a p i n 미스루 t h 간편식 미스루 <웃음> 일단은 이 대가스 스스스 해주시고요. <웃음> 빨빨해도 얼음이 녹아요. 아. 지금 시간이 없어요. 지금 <웃음> <웃음> 해서빙수 까! 까뭐 이렇게 팥빙수, 어우 여러분 맛있겠다! 팥빙수! 아, 어 그냥 됐어 그 정도 됐고 아 오해! 마시려고 그랬네 대가스 10시고요 컵이 커서 이게 안 들어가 여기에 지금 다 질질질 흐를 것 같아 어 요거나 쏙아 들어가요 이게 사이즈가 컵이 크면 안돼그래서 얼음을 <웃음> 얼음 왜두 개밖에 없을까? <웃음> 어할 까? 어 까! 갈려? 아 이게 려아 빙크야 아 빙크야 아, 아 이거 모양을 좀 바꿔줘야겠다 아손 야무지게 못하니? 누르고 다 샌다 다 샌다 뒤에 다 샌다 다 떨어졌다 야 그러니까 네가이 컵을 잡고 있어야지 <웃음> 이게 밑에서 네가 컵을 이렇게 돌려줘야 돼 내가 악한거잖아 한 넣고 미숫가루 그팝 그렇죠. 음, 도쌀떡을 이렇게 하나 a 추억의 빙수 한그릇 드시고 가시옵소서 오, o k a s 점점 p s s 종점 파름 종점. 음 종점. 그보이이시요요이이실야야홈홈이이드팥수수 음 ton <웃음> t 요 오케이. n ton ton ton ton 우리 전 딸기니까 어디가 딸기야? 오레오 네. 딸기 말고는 딸기요 맛있을 것 같아? 음, 우유를 우유드어 아, 짠! 전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코림을 살짝 요 정도 <웃음> <웃음> 왜? <웃음> 이렇게 <웃음> 어떤 거 드실래요? 이거요! <웃음> 코림메 이렇게 코림에 이렇게 음. <웃음> 음. 옛날 그 제과점에서 파는 밥빙용소 오! 음아 이렇게 무슨 짬 처리한 거 같은데? <웃음> 음어왜왜또 쉬었는데 <웃음> 좀 먹어봐 <웃음> 아니야 와 아! <웃음> 마지막에 풀컵에도 한번 하고 손을 응, 잡 진짜 감성 잡고 아 감성 못 잡자피 할수 있어 하 하겠다 하면 해줘 <웃음> 해줘 <웃음> 프로디가 찍은 감성 영상 보시겠습니다 <웃음> 더운 여름 가족들과 함께 집에서 맛있는 홈메이드 팥빙수를 만들어 잡숴보세요 노아스토리 노아였습니다 그리고 까만는부르디고요 다음에 또 봤으면 좋겠단다 구독 누를딴다 알림 설정 하랍다 안녕 끝났단다